삼 주간 정말 매일매일 정말 놀라울 정도로 네네. 발전했어요 하루에 한개단씩 뭔가 전부하는 느낌으로 네네. 네. 네네. 그래서 다양화좀게진 많이 찍었죠. 네, 네네. 네네. 네네. 놀라운 모습들이 많아서. 일단 자, 지난 전에 많이 걱정했던 그뭐 반짝반짝 음, 동을아니 음, 뭐 이런 제스처 반복하는 것들은 음, 정말 많이 줄었어요. 음, 음, 이제 얘가 더 많은 것을 인지하고 아는 채를 해서 이지적인 음, 부분에서. 음, 그래서 음 아, 아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음, 딱뭐 빛만 보고 이렇게 하는 거면 음, 거의 지금도 뭐 어두운 서 음, 밝은 데 가거나 음, 아니면 조명이 음, 많은 음, 화려한 데 가면 하긴 하는데 음, 예전처럼 계속하지는 않고요. 음, 요즘에는 자기가 아는 것들에 <웃음> 다 포인팅을 <해야> <웃음> 다 해서 어. 어, 선생님. <웃음> 어, 선생님 안경 쓰셨지? 안경? 엄마 포인팅하는 게 금방 네, 하네 네. <웃음> 그래서 뭐 새로운 개념, 이거는 음, 무당걸레야 가르쳐주는 음. 벽지에 무당걸레가수학과 음, 음. 벽지에 무당걸레가 있어서 음, 음. 이건 무당걸레야검색고 어, 전반의문이지막 이런 고알려주면그 다음에 뭐 다른 무당벌레 조형물을 본다든지 그림책에서 무당벌레를 본다든지 그전에는 그 전에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가도 이제 전에 배웠다는 듯이 포인팅을 하고 일일이 안한 채를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과일 같은 것들 에 정말 관심이 많아졌고, 어 그리고. 숫자도 알아보는 숫자도 더 많아지고 음. <웃음> 음. <웃음> 6자말고도해 1은 1을 제일 많이 하고요 음. 1, 음. 우리 엄마가 10도 들었대요 <웃음> <웃음> 10은 진짜인잘 모르겠는데 저는 음. 못 들었고 음. 그래서 어 책, 얘가 네. 책을 밥 먹을 때 많이 보는데 음. 아책 보다가 이제 과자 그림이 보면은 음. 과자를 줘야 돼, 과자 달라고 해책 <웃음> 보다가 미끄럼틀이 나오면은 음. 밥보다 일어나서 미끄럼틀 타러 가야 돼, 요 뭐? 그래서 이제 또밥 먹을 때 펼쳐주면 안 되는 색이 생겼어요 미끄럼틀 나오는 색들 음. 그리고 막뭐 축제 장면이나 음. 뭐 놀이공원 같이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음. 우성거리는 장면, 뭐 그런 음. 장면이 나오면은 이러면서 내려가서 춤을 춰요. <웃음> 어떤, 아, 그래? 네, 그런 게막 박수를 치거나 아,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게 음. 책, 책에 나오는 이제 등장인물들의 음. 몸짓을 모방을 해요. 어, 어떤 책에서는 별을 따는 몸짓을 하는데 음. 그런면가 그러니까 팔을 벌려서 막뭐 잘라는 듯이 웃으면서 그 음. 동작을 하고 이제 박수 치는 건대니해요 손만 모으고 있으면 모으고 있는 캐릭터가 음. 하나라도 있으면은 박수를 갑자기 맞춰요. 얘가 왜 갑자기 박수 치지? 말이래서 보면은 음. 그런 페이지에 그런 등장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한손 들고 뭐 이런 것도 자기 갑자기 밥 먹다가 이렇게 음. 하면 보면은 등장인물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 어그 이미지에 나와 있는 동작을 모방하려고 하고요 <웃음> 요즘에는 음, 요구가 되게 구체적이거든요 어떻게 어, 밖에 나가자는 요구예요 왜왜왜왜왜왜왜 식욕을 올려서 그래 이게 뭐야 <wenn. 웃음> <usability> <brauch Eng> 이거아와 <workshops> 신기하다 밖에 나가자 그런 음, 거를 음. 오줌니까? 어, 울면서 음. 제 옷을 어디서 찾아봐가지고 음. 엄마 음. 옷을 데려가서 <웃음> 저한테 지어주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제가 어제 원래 재워야 되는 시간을 음. 못 재우고 음. 얘를 데리고 나가서 드라이브하고 왔거든요 음. 음. 그래, 그래, 그래서 얘가 지금 잠이 좋기 있네요 아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음. 빨리 나가자고 자기 포트를 가지고 음. 그래. <웃음> 이렇게. 요구하는 방법이 음, 되게 구체적이 음, 음, 음, 됐고요. 음. 그리고 이제, 어, 상호작용이 아빠, 저는 이제 항상 좀 불안했던 게 저하고는 상호작용이 음, 되게 잘, 되, 잘 되는데, 음, 아빠는 본체만 채하는 날이 많, 음, 아빠가 들어가도 별 음, 반응이 없고, 멀기를잘안 음, 주는 음, 날이 많았었는데, 음, 음. 어느 날 그때도 이제 책을 보다가 아빠랑 되게 닮은 둘가여을를 보더니 막 이렇게 포인팅을 하더라고요. 아 아빠야 아빠 이민이 아빠 는 지금 일하고 있어 이따가 오면 안녕하세요 하자 네, 그렇게 말을 해줬더니 그러니 좀 아빠가 왔는데 아, 아빠 왔다 그랬더니 갑자기 막 이렇게 보니 아빠를 보고 막 포인팅을 하면서 좋아하는 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날 아빠도 이제 신나가지고 얘랑 많이 열어줬는데 네. 음. 네, 놀아주면서 음. 연한를 세웠는데 아빠가 막 과자 달라그러니까 음. 과자도 이렇게 주다가 계속 달라고 하니까 아빠 입에 발을 넣기도 하고 <웃음> 그래? <웃음> <웃음> 이렇게 어, 장난을 치는거아요괜아 졸려 졸려, 아, 졸려. 아, 오늘 컨디션이 엉망이네 어, 컨디션이 안 좋아요 음. 잠을 많이 잤어서 응 눌렀어? 뭐, 엄마가 아닌 사람한테도 자기 것을 음. 잘 나눠주고요. 며칠 음. 전에는 예원이한테 자기가 음. 좋아하는 음. 돼지 인형을 음. 자기만 물다가 연이 오니까 연이 또한번 물라고 잠깐 줬어요. <웃음> <걔> 입에다가 대주더라고요. 예. <웃음> 네. <웃음> 가또 <걔가> 물었어요. <웃음> 다시 가져오더라고요. 그런 식의어떤신교적인 뭐, 음. 표현을 하기도 음. 하고요. 그러네. 네. 아, 그리고 요즘에 제가 이제 음. 예, 예, 상상놀이가 좀 빨리 나왔으면 해서 음. 예, 인형 가지고 이제 핸드폰팩 같은 걸로 음. 많이 놀아주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음. 하마 인형으로 음. 안녕 유미나 음. 하고 인사를 하는데 <웃음> 네, 그러면 은 되게 인형한테 잘 인사를 해요 토마스 유치한테도 인사하고 음. <웃음> 어떻게 의인화된 음. 사람한테 예. 인사를 잘해요. 그래서 이거랑 이런 거, 그치 어, 이미 상상놀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시작을 하는데. 음. 그래 그러고 이제 음. 음, 모방 수준이 많이 올라가서 음, 음, 상상놀이 같은 게 되게 음, 많아졌어요. 음, 음, 그래서 음. 싱크대 장난감에서 음. 요리하는 행내를 내요. 음, 그 불을 음. 켜고 냄비를 올리고 그다음 계란 같은 거 넣는다. 음. 뒤지케로가디 음 어머, 유민이 요리해. 엄마도 주세요. 그러면 또. 뭐 그래, 마는지 엄마한테 먹여주는형내도 된다. 음. 코프샤, 코프샤, 코프야 전화기 응. 놀이요. 전화를 대면 귀다 대고서. 응. 어, 응. 어, 여보세요를 자주 했는데, 옛날부터 자주 했는데, 응. 요즘에는 딴데그 응. 옹아리를 정말 전화화하듯이 옹아리를 <웃음> 해요. 정말 응. 보면, 어뭐 그랬어. 이런 응. 이런 느낌으로. 응. 아, 예. 정말 응. 뭐 누구랑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응. 뭐라고 뭐라고 옹아리를 해요. 그러고 막 응. 핸드폰 보면 누구고 응. 이렇게 들고 하는 음. 것들 보면은 음. 사람들 음. 관찰하고 음. 자기는 음.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이제 또음 벌써 음, 음, 그랬어? 음 그랬어? 이게 지금 다 졸리고 땀이 나고 많지럽고 네. 그런 그 지금 이제 시원해? 가만히 있는 거야 음식. 음식 <웃음> 모을 먹는 훈련를네 네? 자주 내요. 그감 호비 음. 그 음. 그 장난감 중에, 음. 장난감 중에 음. 그 소리가 나는데. 음. 어, 어 뭘까? 무슨 맛일까? 두부랑 같이 먹을까? 뭐 이런게 소리가 나요. 먹어봐, 냥냥. 이런 소리가 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의심부여는 입에다가 넣고 이렇게 먹는 흉내를 내더라고요. 그 예전에는 얘가 그런 장난감들을 그냥 입에다 넣고 이제 그냥 물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고 냠냠! 하면서 먹는 흉내를... <웃음> 네. <웃음> 그런 흉내를 내는... 그래서 상수놀이 같은 게 시작이 됐구나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아이고 아저씨 졸라 어. 자자사기 응. 응. 그리고 이제 응. 대근육, 소근육 뭐 이런거 사용이 정말 응. 적교해져서 응. 응. 네. 네. 응. 응. 어, 네. 예원이가 아, 예원이가 예원이 한달 예원이. 전에 했던 그런 것들을 음. 얘도 하더라고요. 긴 원통, 모양의 막대를 꽂는 걸 음. 하고 싶었는데 음. 얘는 항상 그게 이게 이게, 이게 음. 잘안 돼서 음. 제가 이렇게 그 끝을 이렇게 맞춰줬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가 하더라고요. 음. 네. 음. 그리고 그게 성공하다은 약간 쑤셨던 이제는 그거 한번 끼우고 나면는 자기가 수셔요 아, 가가가가가가 그래. <웃음>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지금, 지금, 지금, 자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쪽만 한번 얘금해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기 엄마를 금 지금, 지게 지금, 지이 지금, 지금, 지금, 이금이금게금 지금, 지 김을 좋아하는데 김 주면서 김 이러면은 김김 하면서 따라하고 치즈 이러면 한 번은 치즈를 정확하게 따라했는데 치즈 하면 치치 이런, 이런 소리를 내고요 뭐 외교 대화듯이 많은 말이 정말 많았고요 숫자 1을 보면서 일 소리를 하고 6을 보면서 유 소리를 하고 팁도 발음을 한 적이 있고요 음, 네. 그리고 그치. 이거는 제가 잘못 들은 걸 수도 있어요 음. 제가 잘안 믿어져서 뭐 그저께, 음. 그저께 아침에 하마한테 안, 네. 안녕하세요 유민아 안녕하세요 네.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그고 했어요 다섯 로 음. 안녕하세요 를 하는데 좀 걱정스러운 음. 네. 거는 네. 네, 되게 전형적인 자폐어조로 안녕하세요를 해서 그.. 그.. 네, 안녕하세요 이런 이런 소리였는데 이게 얘가 전화 흉생을 음. 할때 그런.. 그런 어조로 음. 했는데 우연히 그 안녕하세요가 나온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음. 안녕하세요라고 한번 말했고요 그날 너무 신기해서 계속 음. 안녕하세요를 시켰더니 안 안영예방요영 아, 이렇게는 했어요 음, 그런데 음. 한번 그렇게 나왔고 그날 음. 저녁에 여보세요도 했어요 예. 네 음. 그게 음. 여보세요 이렇게 음. 한, 했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그 얘기를 음. 안녕하세요를 얘가 했다는 거를 아무도 안 믿어서 얘가 진짜 했다니까 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보세요는 남편하고 같이 네. 들었거든요 음. 여보세요처럼 음. 들리는 음. 응아리를 응. 한것 같은데 음. 음. 음. 그랬죠? 나 그러니까. 네. 그랬구나. <웃음> 힘들어 이게 <웃음> 예, 지금 어쨌든 이름절 언어모방은 시키는 게 괜찮다. 제가 많이 거. 해요. 음, 많이 해요. 그런 편이에요. 네. 그러고 어, 그 단계가 지금 예원이도 이름절 언어모방을 하고 있어서 음. 계속 말이 좀 느려서. 음.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면은 예원이도 얘도 같이 안 이래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예원이가 먼저 안 하고 얘가 안할 때가 또 있고 예원이도 얘가 하는 말들을 음. 따라 하거든요. 그래서 음. 둘이서 같이 이름절 모방을 하는 음.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치. 음. 거의, 거의, 거의,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구나, 이제. 음. 그리고 또 이제 응. 얘가 숟가락질해서 자기가 투어으로 응. 밥을 먹었어요. <웃음> 그런 건 아예 안 됐었는데 응. 이것도 주말에 스타필드 가서 이유식 응. 카페에서 밥을 먹였었는데 응. 응. 얘가 그때 보통은 밥 먹을 때는 책 없으면 밥을 절대로 안 먹거든요. 응. 책안 보고 옆에 있는 테이블을 계속 보더라고요. 응. 그 옆에 있는 테이블에 얘보다 조금 형이 먹여주는 숟가락을 아까한테 뺏어서 자기가 이렇게 먹는 거를 음, 봤어요 음. 그걸 보더니 그날 돌아와서 그날 저녁, 저녁에 내가 숟가락으로 먹여주는데 숟가락을 뺐더니 자기가 <웃음> 입에다가 넣, 넣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미 진짜 많이 컸던 그랬더니 근데 그때 한번 뿐이고 이제 다시 숟가락 <웃음> 엄마가 떠먹여지기는 하는데 <웃음> 숟가락질을 오. 성공한 적도 없었는데 음. 떠서 입으로 먹으려는 음. 시도를 하고 성공을 했고 음. 그날 이후로 대신 뭐가 생겼냐면 음. 얘를 밥 먹이기가 음. 너무 힘들게 됐어요 음. 그날 이후로 얘가 뭔가 호불호가 음. 많이 생겨가지고 그전에는 얘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음. 책, 책을 좋아하는 책을 음. 계속 공급하면 음. 먹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먹는 거를 거부를 하고 치즈가 안젖지면안 먹고 김이 안젖을면안 안 먹고 뭐 그런 게 생겨가지고 <웃음> 그랬구나. 까까한 소로 졌구나요까그스러졌구나 뭔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적 적어 걸 까먹었어. 근아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 그런 거나 이게 그저저저 저저저 애가 울어서 오늘 그뭐 길게 하기보다는 짧게 하는 게 맞는 거아요 근데 이, 이 이거 곱이 이제 거의 다넘온거 같은데 뭐 그지? 이제 이제는 컨디션 따라서 왔다 갔다 해도 그런 감각적인 게 떨어지진 않잖아요. 네 그치? 이제 막 시각주거나 이거의 응. 뭐, 아예 못봤고요한동행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모방이 능동적으로 아주 광성하게 이루어지고. 뭐 왕성하게 모방이 이루어지면서 네. 그런게 네. 그 이미지나 상상적인 우리 좀 모방까지도 네. 이제 이루어지니까 예? 이 지금 그때 이제 언어모방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네. 지금 뭐 폭발적으로 인 학습을 갖다 사회적인 학습을 폭발적으로 하는 시점이에요 예? 그래서 네. 지금 그 감각적으로는 거의 내가 저기 저번에 이 정도면 자폐가 거의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또래 수준까지 근접을 했다가 해가고 있는 시기라고 봐야 돼. 그 학습이, 뭐, 뭐, 능동적인 학습이 막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이건 지금 뭐, 그, 지금 정도 해도, 뭐, 저기, 발달 평가하면은, 뭐, 거의 자기 개월씩 근접한 거에 나온다는 생각이 나나. 그래서 한달 정도 뒤 정도면, 그러면 뭐, 거의, 거의, 거의, 지 저, 저, 저, 저, 그, 정상적인 발달 수준으로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같아. 응? 지금부터 언어가 적극적으로 모방되기 때문에 한 3, 4주 정도 지나면 말수가 더 늘릴 거예요. 훨씬 더 늘릴 거예요. 그리고 톤 높은 거,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봐서는 못 들었지만 애가 이렇게 그렇게 자폐적인 말투가 나올 거다. 에이 그러지 않을까요 왜냐면 엄마가 집에 걱정하는 거고 네. 그러려면 애가 몇 가지 감각적인 네. 그 이상 형태가 있어야 되거든 네. 소리를 낼때 이미 소리 톤 자체가 달라 네. 네, 근데 애가 뭐 저기 시선 처리부터 움직임 울때 목소리 다보면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응? 아마 그때 흉내낼 때그건 자체가 자기가 이렇게 그 초기 이렇게 지금 언어가 반향적으로 그 모방이 되거든. 에이. 아마 그, 안녕하세요, 나, 뭐, 뭐, 그고 들었을 때 어떤 목소리 톤이나, 에이, 그런 게, 에이? 좀 달랐을 가능성이 높다. 큰것없안도 어, 야 애, 내가 받는 느낌은 한 2, 3주 사이에, 애, 가 애가, 애가, 애가 엄청 똘망해진 느낌이 야 네. 응? 네. 똘망해지는 애, 애, 애, 기 애, 애. 응? 똘똘한 애기 느낌이 잖아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그래.